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이군댕입니다. 오늘이 벌써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모두 좋은 성과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19년 3월 15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늦은 저녁에 꽤 위아래로 큰 변호성을 보였었는데 특히 하방의 변호성을 보였을 때패닉셀를한 어, 분이라면 어, 당신은 바로 개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이고요. 그런 개미의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약 0.2% 정도 상승한 모습으로 어 결과적으로는 횡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큰 변동이 없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위아래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 어제 위아래로 아까 말씀드린 좀 세게 흔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거래 비중이 어땠는지 어그 모습은 어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일 유약 차트로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가 어, 7일 요트에서는 제일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차트가 어, 움직임이 이렇게 있겠, 있었겠지만 어,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7일 요약차트로만 보자고 하면은 고 점에서 저, 저, 어,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좀 둥글게 다졌어요. 바닥을 둥글게 다진 이후에 전구점까지좀 가격, 가격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 차트 중에서는 제일 매력이 있지 않나 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스텔레, 스탈 스텔라 루맨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현재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상방을 어, 움직이기 위한 어,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또는 상승 추세에 힘을 다하고 아래를,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어, 그런 모습인지는 차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어, 추가 매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 좋은 기회로 보시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 종목이 어 오늘 오전인가 삼성 관련 뭐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 전일 대비 현재 약 18.6% 18%, 18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퀀텀 종목 거래량, 입사 어, 시간 거래량 그12 종목에서 어, 갑자기 상, 퀀텀이 12 종목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좀 주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네, 상승률 1위 종목에 지금 차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어, 거래량 급등과 동시에 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은 그런 종목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어,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는 보시면 어, DGTX DGTX 또는 어, 뭐가 있나요? WAN w 그리고 n e x o 넥소 종목 그리고 네, 이 정도 종목, 요세요세개 종목 정도는 어, 또는 렘 렘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세개 종목 정도는 실제로 캔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해보셔서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왜냐면 오르는 놈이 더 오르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 단몇 뭐 프로라도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왁스, WAX, 이 왁스 종목이, 어, 전일대의 마이너스 13.6% 하락으로, 거래, 어, 하락률 1위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그 뒤를 현재 이기고, 이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종목들. 네, 이세개 종목들은 추가로 지지받고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자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BCD, WAX, PBX, 이세개 종목은 캔들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 돌파하는 종목들도 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팀 종목. 자, 다음에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요세개 종목은, 어, 일단 부동, 부둥, 부동의 순이고요. 퀀텀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퀀텀이 거래량 4위까지 올라오면서, 가격에 급등한 그런 근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 라이트코인, 이오스코인, 뭐, 플이거는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는데, 비트코인 캐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캐시가 어제는 12위권 거래량 12종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 12종목 내에서 어, 진입한 을 상황에 어저께 퀀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트 잘 보시면서 어,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좋은 자리가 있는지 자 업비트 원낙기축이고요좀 크게 해서 보면은 제가 미리 작도를 좀 해놨어요 테스트 브링 할때 미리 작도를 좀 해놨고 어, 자 이런 식으로 단기 하락 추세선 현재 어, 저항을 두 번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 단기 상수 추세선 그래서 수렴 내에 지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어, 이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경우, 돌파 이거 일시적으로 돌파하고 돌파 못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자전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방의 하방의 방향으로. 피보나시 되돌림 작도를 한요 단기 피보나시 되돌림 23.6%인 약 15만 1000원 정도 15만 1000원 정도를 돌파 같이 이렇게 수평선의 지어 저항선과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어 매수에 좋은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확인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또는 아 하방으로 움직이는지 하방으로 움직이면 뭐 굳이 매수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차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 시총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대비 약 1%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화로 따지면 약 1.5조원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이고 그 오, 어제 늦은 저녁에 이런 변동성,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였을 때 시총들도 똑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예, 오를 때 유입된 개미들의 이제 물량이 가격이 급격히 빠지자 똑같이 패닉세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 패닉세를 했던 물량은 누가 다 받아먹었을까요? 누가 다 받아먹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시총은 증가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난을 쳐서 이렇게 가격을 흔들고 어, 그 가격을 흔들 때 꼬신 이렇게 유인하는 이런 모습의 개미들은 어, 자금을 투입하고 또털때 자금을 청산하면서 손 손실을 보는 거죠. 그 손실은 모두 고래의 수익이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 이런 것들에는 어, 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방법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 점유율 차트 어, 그래프입니다. 자, 시총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제와 동일하게 어, 기타 알트 코인들, 뭐 메이저 요 아래 에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기타 알트코인들의 어,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은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 작년 4월과 5월 4월과 5월 약간 불장이 있었죠. 그때 알트코인, 기타 알트코인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조금 점유율을 내려가는 이때 5월 5일인가 아마 고점 찍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줄지 보여준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우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조금 보시면 주의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좀 급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어, 점유율 상승하면서 증가시키면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의 점유율이 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간단, 간단한 간단 투자시장 요약 현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해외 증시 중에서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자. 제가 다음 레벨 2850선 제시를 드렸고 이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구점인 2816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면서 중요한 고지인데요. 어, 쉽게 돌파를 못했어요. 아주 중요한 고지선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는 게, 돌파를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돌파를 못했고 현재는 약간 작은 수렴의 형태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레벨인 2850선을 향해서 다음 주, 다음 주부터는 수렴을 돌파하고 전국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어, 보여줄 거라고. 그 즉, 다음 주 내, 초 2816선 돌파할 것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요 저항선 2163하고 2122선 이 사이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시,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일시적 돌파일지, 뭐, 이제 다음 상방의 움직임을 위한 돌파일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재는 주요 저항선, 제시드렸던 주요 저항선은 2163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좀 주의할 게 있죠. 이 페런트 패턴. 페런트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페런트라면 하면,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왔다가, 가격이 올리는 척 하고, 다시 그대로 빠지는, 어, 그런 패턴이라고 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패턴 상단을 일단 돌파를 했지만 다시 내부로 돌아왔죠. 일시적인 돌파기 때문에 이걸 돌파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다시 돌파했던 주요 저항선을 2163선을 이탈하고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패넌트 패턴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패턴의 목표가는, 패턴의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린 선을 그대로 이어서 보면은 전자점이 2122선까지 이탈하는 약 2115선 정도까지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으습니서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요 돌파했던 주요 저항선이 2163선을 이탈하는지 안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입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서 지지받았던 모습이었고 지지 성공한다면 다음 레벨인 50%나 61.8% 향해서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지지 실패를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23.6%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23.6% 내려와서 지지 다시 테스트 중인 거고요. 어, 여기서 지지를 만약 실패하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현재 하락세기 패턴 제가 보고 있죠. 이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을 조금은 네,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노란색 선으로 수정을 해서 가격이 아직 세기 패턴 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실,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3.6% 지지를 못 받으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기패턴 유의하시면서 이 세기패턴의 하단을 이탈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차트 상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일대비 소폭 어, 증가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기 축이 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 현재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어, 달러 기축이 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기축 합해서 90%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뒤로는 어, 브라질의 헤알기 축이 3위, 원화가 한국의 원화가 3, 4위, 유로, 유로가 5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힐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어,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엘뱅크, 어, 엘뱅크라는 거래소가 좀갑숙티가 나왔어요. 거래량 1위로, 엘뱅크가 이제 거래량 1위, 비썸이 2위, 비트플라이어가 3위의 거래소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마켓 통계도 아, 비트맥스 어, 편의상 비트맥스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트맥스 역시 엘뱅크 엘뱅크가 거래량 2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태까지 거래량 어, 10위 종목이 잘 보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비썸 바이낸스 순으로 되고 있고 엘뱅크가 전일 대비 약 196%의 거래량이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뱅크를 제가 텍스트 브리핑에서는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퀀텀, 퀀텀 종목이 거래소의 절반 거래량 비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퀀텀의 펌핑에 엘뱅크가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래와 마진거래 에 제외한 코인마켓 통계를 봐도 역시 엘뱅크가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고 요그 뒤로 바이낸스 거래소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10 기술분석 지표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총 28개의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와 오실레이터 이동평균 지표 중에서 어약 13개의 지표가 현재 상방의 흐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총 17개의 이동평균 지표 중에 1 2개 지표가 어 상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어 조금 강하게 상방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네 이동평균선 지표 어 모습입니다. 다음 차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시했던 그 일목균형표 1일 1시간봉 일 차트 어 좀볼거고요 제가 화살표를 아침에 텍스 브리 하면서 좀 지웠는데 어 이런식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세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프랜스팬은 기준으로 뭐 구름대 아래까지의 모습 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로 올라가는 모습 또는 살짝 조정 받은 뒤에 약 3,86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런, 뭐, 세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 텍스트 브리에서 빨간색 사살표였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지지받는 모습.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말씀드린 대로 유력한, 어, 방향대로, 이렇게, 프랜스팬이 구름대 하단 내려온 후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구름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잘 움직였는데, 이거죠, 이거. 어제, 몇시 정도죠? 막 11시 정도? 한 11시 정도부터 나타났던 이 변동성. 뭐, 굳이 따지고 보면 크,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에요, 솔직히. 고점에서, 저까지 보면은, 약 마이너스 3% 의 고점, 어, 변동성이었는데, 이게 단기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꽤커 보이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단기봉 차트를 보, 보셨던 분들은, 어, 꽤 패닝을 하면서, 패닉스를좀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5분 봉으로 좀 한번 짧게 볼까요? 5분으로 짧게 보시면, 어떻게 개미들을 털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당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단기봉으로 봤을 때 5분봉입니다. 오븐, 5분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쭉쭉 끌어올렸어요. 쭉쭉 올리니까 어, 개미들이 따라붙겠죠. 그럼 이때는 호가창에 허매수들이 막 올라옵니다. 밑에 매수들이막 깔려 있어요. 이걸 보고 어, 개미들은 아매수세가 강하구나. 사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1 0 0원에 매수를 걸면 이제 이거를 장난치는 사람, 들은 보스를 보통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 101원에 바로 물량을 겁니다. 그럼 나는 조바심이 생겨져서 102원에 또 걸고, 그럼 보스 103원에. 이런 식으로 가격 올리가 기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가격 따라서 올라갔다가, 개미들은 매수세가 붙고 밑에 매수가 깔려있으니까 막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 이제 이들이 생각했던 목표가 도달하면은, 이 허무세에 걸렸던 매수를 싹다 빼버립니다. 싹다 빼버리고, 본인들 물량으로 시장가 매도, 급락 치면서 급락이 쭉 오게 되죠. 그러면은 오분봉 이런 단기봉으로 보고 있던 개미들은 그리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손실 손절라인을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잡았다 하면 크게 당황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손절의 근거가 없는 분들은 이런 쭉긴 응봉을 보고 특히 단기봉의 응봉 보고서 패닉하고 패닉 물량이 나왔겠죠. 이 OBV 지표를 보면 어떻게 알수 있습니다. OBV 지표 제가 간단하게 정말 설명을 드렸었고 뭐 시간상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충 OBV 지표가 상승을 하면 매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오비, 하락을 하면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봉에서는 보시면 은 굉장히 매수세가 갑자기 급, 어, 급상승하다가 매도세가 매우 심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저 매도세는 어, 당연 단기봉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전부 다패닉셀 어, 특히 개미들의 물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시간 봉으로 봤을 때 한시간봉좀 앞으로 당겨보면 이때였죠 이때였고 이 당시 움직이고 결과적으로는 매수세가 더 강했다 즉 개미들이 던진 물량은 다 받아먹고 다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어 하락이 나올 경우에 물론 아닐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곧바로 반등을 합니다 네, 갑작, 갑작스러운 덤핑이 나오면 대부분 원상복귀 또는 이 저점대비 절반까지는 네,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급작스러운 어, 덤핑이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저점 끝에 확인하는 이후에 어느정도라도 반등한 이후에 만약에 손절을 치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덤핑 이후에 급작스러운 덤핑 이후에는 페닉스를페나스 이런 손절하지 마시고 페이크 아웃을 좀허 그러니까 어 속임수 속임수를 의심하신 다음에 다음 반등 또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여기서 청산 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겨우 마이너스 3% 였는데 여기서 아까 5분봉 보시면은 엄청 많은 매도 물량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거에 당하지 마시고 어 그런 단기봉에서 좀 급작스러운 덤핑이 나오면 좀 장기간 좀 1시간 봉인 뭐 4시간 봉이나 1일봉 정도 좀 보시면서 손절 라인 정하시고 그 손절 라인은 이탈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당하지 아 말고 좀 가격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절대 당황 마시고 어, 다음 반등에서 터시라는 네, 그런 어,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피보나치 펜 1일봉 관점입니다. 어, 상승 추세에 피보나치 펜 기준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지 성공했고, 그다음 잠깐 아주 자, 작은 지금 양봉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의 힘은 아직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관점 110 차트입니다. 자, 현재 이세 개의 이동 평균선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방 또는 하방으로 나눠질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하방의 흐름이 좀더 강할 거라고 어, 마,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솔직히 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방향을 잘 모르겠고요. 그 이유는 이 변동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방의 흐름도 가능성이 조금 어, 높아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방향을 정하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오후 한 3시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서 레이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평균선 관점 1일봉 차트고요. 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어제 그변동성 있던 움직임 여기서 보이고 있고 이 움직임은 자 30일 이평선, 30일 이평선을 중기 이평선이라고 저 설정을 했고 어, 생명선이라도 생명선이라고 보통 중기 이평선을 부르죠. 그래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중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하는 이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방으로의 움직임에 어, 희망이 좀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일목균형표 관점 어, 한시간봉 차트를 좀 주시해서 볼 거고 보시면 오늘 9시 오늘 저녁 9시 정도에 다시 구름대 교차하고 이런식으로 구름대가 거의 없는 매우 얇은 이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우리 가격이 움직이면서 뭐, 이런식으로 내려와도 지지를 받거나 혹은 그대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또는 상방으로 이런 움직임이 보이든지. 어쨌든 이선 아래로만 약 3840선이죠. 이선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주말 동안은 그렇게 위험한 움직임은, 위험한 상황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상방의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저녁 9시부터, 어, 보면 12시, 24시, 이 사이에 3840선을 이탈하는가, 이 부분을 좀 주요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비트코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